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21일 예,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 38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 파생공부하는 슈퍼개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예, 두번째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파생 선물 옵션 매매하신다고 어, 수고가 많으시죠?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어, 저도 뭐 그런 경우를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방송은 바닥에서 일어나시기 위해서 어,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물옵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실전 매매까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이 파생에서는 희망락할 시간마저 없죠. 그죠? 여유롭게 하실 수준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획기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하셔서 이 밑바닥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단은 종잣돈이 있어야 되겠죠. 종잣돈 이 있어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옵션이란 것은 매일매일 매매한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 옵션 가격이 저평가되었을 때 매수자가 유리하다. 매수자가 유리한 국면에서 어, 매매를 하셔야, 아, 매수자가, 옵션 매수자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뭐, 콜 옵션 매수자 또는 풋 옵션 매수자. 나중에 이제 이게, <웃음> 평가어 버리면 계속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시간 가치가 하락해서 결국은 높에 빠집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강력 조절을 해야 된다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선물 옵션에 대한 교육 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방송을 총체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다열어놨기 때문에. 오늘 마음껏 동영상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슈퍼 개미라고 오늘을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저의 목표도 슈퍼 개미가 되고자 그런 차원에서, 예, 여러분도 파생 공부하는 슈퍼 개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슈퍼 개미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이 파생, 특히 옵션에서는 단돈 100만원도 엄청나게 큽니다. 단돈 100만원도. 그래서 이걸 눈동자로 불려야 되죠. 자, 금요일장하고 야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은는우여곡절이 있는데, 한, 저하고 한 50일간 같이 이 파생을 연구하다 보면, 에 분이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자충우돌 여러가지 실패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뼈저리게 느끼신다면 금방 일어서는 것은 금방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과도한 물량을 진입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그게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또꽃 깡통을 차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기회가 한 번씩 옵니다 금열장도 그런 기회였죠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런 장소에 거꾸로 매매 했으면 큰일 나죠 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이걸 이런 모양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계속 제가 말씀을 강조를 해 드리잖아요. 자, 이 보시면 지금 5분봉 차트죠. 뭐 제가 주로 보는 경우 5분봉 차트인데. 그 전날 폭락을 했어요. 그죠? 이 폭락을 개 파락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했습니까? 예. 매수자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매수자를 완전히 죽여 버려요. 그럼 매수자를 죽이면서 매수자가 손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손절 해요. 아침에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올려 쳐버리죠. 올려 쳐들어 올려 쳐버립니다. 여기서 또 매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락할 것 같으니까 이 매도자를 죽이는 게 바로 이또 갭상승이죠. 금년에 또 갭상승을 시켰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시켜가지고 시가가 형성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 이게 갭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했던 네, 사람들이 완전히 죽는 그런 상황이죠. 이 매도자는 계속 올라갈수록 이제 이 매도가 손절을 해요. 손절을 하면서 매수로 계속 네, 올리는 거죠. 저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선물을 완전히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그걸 이제 이 선물을 매수를 하니까 그죠? 외국인 선물을 매수하니까 어, 금융 투자는 예, 프로그램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도 매수 차익거래를 한단 말이죠. 저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 이 돌아가는 현상을 이해합니다. 삼성 반도체 그것 때문에도 있지만은 큰 흐름은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달라붙었을 때그 다음 외국인이 예, 행태 외국인의 선물에 따라서 이 시장이 자주 우지가 됩니다. 바이든이 뭐 두번 세번 백번 와도 외국인이 이렇게 안하면 안 올라갑니다. 예. 외국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외국인이 동양이 중요하단 말이죠. 바이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사야 올라갑니다. 그죠? 주식도 이렇게 엄청나게 사졌겠습니다. 1966억. 오랜만에 많이 샀죠.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4800억. 3100억. 그죠? 조금씩 지금 매수 방향으로 틀고 있는데. 이게 매수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금융일장에, 아, 이상하다. 이풀옵션175 이건 또 뭐냐, 이거야. 그죠? 그러면, 지난 거죠. 지난 달에, 지난, 지난 뭡니까? 이 5월 16일날, 276을 매도 친 거, 풀 매도 친 거, 그죠? 어, 이게, 일부가 지금 이익을 실현한 거예요. 그죠? 그죠? 이익을 실현하고 추가로 풋옵션을 어, 예, 매수를 했다는 거겠죠 그 예. 월요일날 또 폭락하면 또 여기서 수익 나겠죠 그죠? 예. 또 주식도 포라치울거예요뭐 여러가지 또할 뭐 수도 있고 오히려 또 폭락을 또 이용해서 또 상승 방향으로갈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를 예, 그날 그날 외국인의 선물동량을 잘 파악하셔서 어, 이 표가 중요한단 말이죠 그죠 외국인의 주식 동량하고 그 다음에 코옵션 방향하고 푸트옵션 방향 잘면밀히 파악하시면 자 이런 원의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고 또 이렇게 행보하는 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법을 예,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다 오픈을 못해요. 공개 방송에서. 그죠? <웃음> 이걸 다 공개를 오픈을 해버리면 제가 뭐 먹을 것 삽니까? 그죠?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이제 뭐, 마트 매매를 이용하시라,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마트 매매가 뭔지를 알아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과도한 물량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고, 과도한 물량을 투입했을 때는 그즉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과도한 물량을 투입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푸드 옵션 170억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월요일날 또이 외국인의 선물이 중요합니다. 지금 선물이 매도로 가느냐, 매수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일단 결정이 돼요. 그죠? 지금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더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여기서 또 꼬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험악한 파생세계에서뭐 살아남으려면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을 제가 이 동영상에 다 담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이 동영상에 담았어요. 계속 지금 회원분께서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순식간에 지금 막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인기 업로드 되는 것도 보면 뭐 17,000회가 지금 조회수가 돌파하고 있고,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뭐, 바삭하니까, 예. 뭐, 적중 다했습니까 정시 대폭락할 때도 다 예측해가지고 맞췄고, 또 실시간 매매할 때도 다 맞췄지 않습니까? 예.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 제가 고기 잡는 걸 지금 가르쳐드리고 있죠. 이거. 이이 이, 이 화면만 잘, 잘만 잘 활용하시면 고기를 무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이죠. 선물 옵션으로 도 성공했을 때는 우리 이 유튜브 방송이 성공의 초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슈퍼 개미라는 타이틀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생 공부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결국은 슈퍼 개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간밤에 일어났던 거 한번 보죠 자 보세요 자, 선물이거든요 6월달 겁니다 6월 선물 2022년 6월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선물이란 뜻이죠. 자, 음. 자, 이게 마이너스 2.5 347.10입니다. 자, 이 야간 선물이 우리 주간에 영향을 끼쳐요. 이게 이 선물하는 어, 매매자가 거의 우리 주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거의 유사하게 형성이 됩니다. 월요일에 340포인트에서 347포인트 근처에서 실가가 형성될 겁니다 이 선물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자 옵션 보세요 위클리 콜옵션이죠 352 이거는 마이너스 0 8이 해가지고 1.011 었습니다 44%가 44 4 4 날아갔어요 판타적이 되었습니다 푸드옵션은 위클리 푸드옵션 5월달 W 4건전네 번째 주고 347이죠. 자 이거는 0.97 상승해 가지고 41%가 상승했습니다. 자 시가는 거의 비슷한데 그죠? 약간 매도가 우위가 된 거죠, 그죠? 그건 아니네, 그죠? 일종 매수가 유리하다는 이거가 이겁니다. 자 시가는 2.43 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가가 1.79 입니다 푸시 분리해요 그죠 가격이 이보다 낮으니까 분리했는데 상승은 더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0.97 요거는 0.82 그, 그, 지금 푸시 또 많이 상승하여 가지고 옵션 매수자가 더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죠 가격이 저렴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옵션 매수자가 유리한 국민에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할수록 조금 유리하니까 일단 전쟁에서 좀 유리한 국민에 있습니다. 우리 매수자가 그래서 풋방향, 콜방향 다 유리한 방향이니까 이런 시절에 돈을 좀 많이 벌어 주셔야 돼요. 그죠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입니다. 매수자가.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예, 지난 밤에, 예, 0.34% 하락했죠 예, 나스닥 선물이 0.34, 840. 840 거의 비슷하게 되면서, 여기다가 지금, 예, 11840 포인트. 예, 그러니까 뭐 최저점이죠, 지금. 전저점 이다 붕괴되었습니다, 지금. 11,840. 최저점. 계속 내려가는 거죠, 지금. 근데 이 내려가는데 결국은 결국은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13,000 부에서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해 가지고 쾅 내려갔죠. 예. 근데 여기서 막 걷들라는 거죠. 매도를 지고 있어도 이렇게 막 반등을 해 버리면 못 견뎌 가지고 손절을 해 버리죠 그리고 이 정도의 폭등을 해도 견딜 정도의 손실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서 매도 했는데 이까지 올라도 그렇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외국인들은 이렇게 자금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이거 벌써 손절 다, 다 나가고 겠죠 예. 그래서 어, 엄청나게 예, 100분의 1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게 그러니까 매도 쳤을 때 100분의 1 들어가고 올라갔을 때또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4, 100분의 5 150까지는 자 여기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매수자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또 이게 콜로도 사가지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매수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예. 예. 콜 쪽으로 조금 비중을 실어서 예. 콜로 수익을좀 내고 푸스는 어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예. 내려칠 때 이제 수익을 예, 올라갈 때마다 또 콜로 수익을 치, 실현하고 예, 내릴 때 풋에서 또 예, 계속 지고 가는 거죠 부선, 부동전은 음, 자 그런 전법을 구사를 하셔야 되고 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음, <웃음> 밤에 지금 푸시 41%나 올라쳤습니다. 자큰 흐름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시적으로 금요일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장이었기 때문에 자 외국인에 의해서 올려일은 기록판이 날 겁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선물이 또 올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 물려도 매도 방향으로 물리자 물려도 푸셔서 물리자 이렇게 마음을 굳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버를 적게 해야 돼요. 너무 지금 우리 개인투자자나 한방으로 그냥 벌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깡통을 차게 됩니다. 한방을 지금 노리기 때문에 깡통을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종잣돈을 음, 모으기 위해서는 음, 꾸준히 수익을 취하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되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어, 하방으로 가면서도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해 버립니다 이게 요즘 장이 특징이 그래요 지금 외국인의 매매 행태가 자꾸 매도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반등을 시키면서 터로 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렸다 하면은 또 올려 버리고 또 추가로 또 매도 쪽으로 가담했다 하면 또 올려 올려 버리면서 완전히 매도가 어, 매도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계속 반당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 털어먹는 거죠. 그래가고 이렇게 반당시켜가지고, 푸드옵션 저렴하게 매수해서 또, 나중에 이익을 실현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뭐, 뭐, 바이든이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상승시켰는데, 그거 뭐 영원히 상승합니까? 잠시 반등을 하고, 또 추락을 할거예요 지금. 음, 그리고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우리 저기, 어, 카페 말이죠. 카페에 글을 올려드렸죠, 그죠? 글을,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웃음> 어떤 것들을 올렸냐면, 자, 이게 197배 터진 내용이었죠. 이게 512의 동영상에 보면 푸드옵션에서 197배가 터진 초대박이 단생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면은 2020년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에 이, 이, 이때의 모습이죠. 이걸 이제 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겁니다. 이때 8월 20일 이었죠 이때 푸드 옵션에서 197배가 터 졌어요 자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죠 대박을 옵션에 투자를 하시는 분은 대박을 챙기는게 목표입니다 깔짝깔짝 뭐 수익금 뭐 행보장에서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막 평소 때 하는 거고 대박장에 왔을 때는 그 대박을 먹어야 고수입니다. 그죠? 아니, 대박장이 왔는데 대박을 못 먹는 거는 고수가 아니죠.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장이 왔을 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한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걸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떨 때 대박이 터지는가를 지금 계속 교육을 시켜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흐름은 이런 상태 있죠. 보세요. 요, 요, 요 대박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가 보여. 이 큰, 이 상승을 해왔단 말이죠. 산이 높았단 말이죠. 산이 높았단 말이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골짜기도. 계곡도 깊단 말이죠. 이런 현상을 알아야 되고, 이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왔는데 그죠 자 이제 이까지 됐고 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쳤단 말이죠 8월달까지 어? 계속 올라쳤습니다 이날이 8월 20일 목일입니다 위클리 없이 만기일이었어 위클리 없이 만기일 날 이렇게 사건을 저지릅니다 누가 외국인이 자 이걸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올릴 때는 계속 주식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면서 식으로 끌어올려요. 금융투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죠. 올라갔던 이제 고점에서 원봉이 이제 발생되죠. 그죠? 자, 이 올라왔던 흐름이 곤두박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올라갔다가 이게, 한번 개박살 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어, 위클 옵션일 때, 이걸, 사건을 터뜨린단 말이죠. 더폭망시켜버립니다 내려올 때만. 내려올 때도 겁났을 텐데, 위클 옵션 만개일 목요일 날, 그죠? 이때 197일 배가 터집니다. 그것도, 시가에서 샀던 게, 예 197배 오늘 동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5 1 2회 이런 대박장 일어났던 걸 연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한방 터뜨리고 이 시장을 떠나야지 맨날 이게 있으면은 버렸던 것도 다 잃어요 그죠 자 5월 8월 20일 날짜 5 1 2회 방송이었습니다 자 이게 예. 이게 이제 완전 목요일날 한탕 해먹고, 그 뒷날에 또 상승시켜버립니다, 이게. 하 참. 보세요. 상승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게 작전 하는 것 같습니까? 속임수 전략. 그죠? 이 매도 친 사람을 죽여버리죠. 이렇게 상승 올려가지고. 그래야 또이 매수자를 또 죽이는 역할을 또 하죠. 이렇게까지. 예. 21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장을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행보 이제 왔다 갔다 해놓고, 그냥, 또, 11월 어부터는쫙 올려버리죠. 이 고도한 고도의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이 되었습니다. 자, 왔는데, 이 막판까지도 상승을 합니다. 자, 2021년. 이제 우리 증시의 최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가 449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이게 지금 코스피 200지수인데 이때가 최고점이었죠. 최고점 만들어놓고 또 한번 폭락 시켰다가 또 올립니다. 이 매도세를 지기 위해서 쌍봉 만들죠. 예, 올렸다 다시 또개박살냈죠 자,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매 행태를 잘 분석을 해서. 대박이 언제 터지고, 예,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자, 2021년도입니다. 지금, 2021년도 4월, 5월, 6월,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익을 취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슈퍼 개미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이 외국인의 동량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6월달. 7월 달부터 이제 하락하죠. 그죠? 21선을,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60일 선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7월부터 이제 하락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모습이. 이 올라갔던 양봉이 많아졌던 것이 이제 작아지면서, 음봉이 많아지죠. 음봉이음봉이 많아지면서 이제 하락장이 오는 거죠. 8월 달은 이제 한번 이 대폭락을 시키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올렸다가 폭락시키죠, 그죠? 여기서 폭락시키지 않아요, 지금. 한번 올렸다가, 반동시켰다가, 그 뒤에 이제 폭락을 시킨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또 폭락시켜놓고, 또 왔다 갔다 죠현보장 만들어놓고, 또 여기서도 또한 번, 예, 10월장에 또한 번, 예, 박살 냅니다. 박살 냈다가 또 올리죠. 예, 매도자 죽이는 그런 역할로 또 올립니다.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그러다가 11월 말경에 또한방 때려버리죠. 또 때려놓고 또 내려가지를 않고 또 올려버립니다. 이거. 매도세 또 죽이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자, 이런 장에 수도 해볼까요? 그죠? 자, 이 말일날이죠. 말일날인데 11월 30일날 장땡봉 만드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12월. 요번에 이 해가 바뀌면서 2022년이 된 거죠. 에, 마지막, 그죠? 마지막 이때, 2021년도 마지막 날은 은봉이 되면서, 그 다음 2022년은, 2020, 2022년에는 하락장을, 이렇게 조짐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하락할 것이다. 만들어놓고 1월달부터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등하면서 하락해왔던 걸 조정받고 바로 또이 폭락을 시키는 그런 국면입니다. 20일선에 부딪히고 내려가죠. 지고 이렇게 1월 2 0요것도 1월 27일날 또 목요일날 미켈리옵션 만길날 이렇게 대2이 때가 400배가 터진 날이었을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때 이제 404배가 터집니다, 이거. 하루 만에. 자, 끌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올려쳐버리죠. 이고 저도 이거 당했는데, 이장대에 은봉에서 털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장대원봉에서 끌어놓고 이 매도세를 죽이기 위해서 또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1선까지 올렸다가, 예, 또 추락시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행보를 하다가 또 진행을 하죠 예, 이렇게 이제 계속 행보를 시킵니다 행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추세장이 나온 이후에는 또 행보장이 이렇게 계속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옵션 매수자는 또다 쓰러져 가죠 다 틀린단 말이죠 자 4월장 또 이렇게 왔다 갔다 내려가면서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예, 매수자가 돈을 못 벌게 이렇게 해 버립니다. 매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반등을 해 버리니까 결국은 다 틀린단 말이죠. 이런 장 매매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 지금 어 패턴 어떤 패턴입니까? 갭 하락을 시켜놓고 뭐 양봉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죠. 갭 하락을 시켜놓고 양봉 갭 하락시키고 양복 만들 스타일. 지금은 오버하면은 갭 하락이 나와요. 그래놓고 그 양복을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갭 하락시키고 양복. 자, 자, 월요일도 이 21선을 어떻게 할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갈지, 예, 궁금해집니다. 일단, 물려도 매도방향으로 물리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큰 공부가 되었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뭐냐. 자, 외국인들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대박을 터뜨린다 말이죠. 몇 대가 197배가 터졌습니다. 풋 옵션에서.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예, 네, 197배가 터졌던 것입니다. 이거 터지고 그 다음부터 올라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장대 은봉일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어, 결말을 어, 맺을 수가 있죠. 21일선이 은봉이 발생하면서 예, 여기서 다이 매도했던 거 여기서 다 이익을 실현했단 말이죠. 올려놓고 박살내는 그런 스타일. 꼭 기억해 놓으시고 대박은 아, 이렇게 올렸을 때 언젠가는 예, 추락시킬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풋옵션 매수해서 끝까지 21선이 무너질 때까지 지고 있다가 위클리옵션 만기일 때장대음봉 나오면 그때 정리하는 거 일부만 이제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겠죠 죠그 아주 좋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어차피 외국인들은 한탕 해먹는다는 말에는 한탕을 해먹는 그런 전략을 편입니다 그죠? 자, 그렇고, 지금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네.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네. 아주 지저분하게 내려갑니다. 아무쪼록, 이번, <웃음> 이번 5월장 마지막 주로 달리고 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 슈퍼 개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댓글도 다시고 또 수익이 나시면 슈퍼 댕스도 소화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잃지 않는 매매를 꼭 배워놓으셔서 어, 성공으로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